기술은 어, 선 라이즈 트랜스퍼라는 기술입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아시겠지만 트랜스퍼 기술이에요 양손으로 번갈아 가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젠너러버를 시작해 가지고 왼손으로 갔다가 오른손으로 가서 체플린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무튼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젠너러버를 하실 건데 바이트핸들을 주신 펜그립 상태로 와주세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렇게는 젠로버를 해줄 거예요자젠로버 회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잡아요 세이프핸드를 잡고 있죠 자, 세이프핸드를 잡을 때 그때 왼손이 나타납니다 왼손을 꺼내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되어있죠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클로징이 됩니다 그때 완전히 그냥 펼치지 마시고 펼치기 전에 여기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다시 젠로러버를 주는데 리버스 오레젠탈로 클로징 그때 여기에 이탱부분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지 왼손에 있는 중지를 블레이드 있는 쪽 바이트 핸들로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은 빠지세요 자 이제 왼손으로 할 건데 자 여기서 어 손목을 꺾어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만들어 줄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다시 자 이렇게 잡고 있었죠 이렇게 잡고 있었으면 약간 중지로 중지로 이 발리송을 안쪽으로 넣어줌과 동시에 이런식으로 손목을 꺾어 주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닫는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꺾어준과 동시에 약간 발리송을 내려준다는 느낌. 그래서 내려요. 내렸죠? 한요 정도 가 있습니다. 완전히 닫으시면 안 돼요. 여기가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칼날이기 때문에. 바이트 핸들이 주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때 다시 이쪽으로 다시 펼쳐줍니다. 발리송을 펼쳐줘요. 근데 펼쳐준과 동시에 갑자기 오른손을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중지손가락을 이 발리성 안에 넣고 이탱 부분 쪽에 넣고 검지손가락은 칼등 있는 부분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왼손은 빠지세요 그리고 채플린 세바퀴한 다음에 펼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젠노로벌를한 다음에 그 호라이즌탈로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클로징 할때 여기 중간에 검지손가락을 탱 부분에 넣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지를 이제 펼쳐주는 거죠 이렇게 블레이드 있는 쪽으로 잡아 중심과 동시에 손등이 위로 보이게 꺾어주세요 꺾어주세요 꺾어주신 다음 그리고 이거를 발리송을 펼쳐주는 거죠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닫아질 텐데 웨이브를 타면서 이렇게 꺾으면 이게 발리송이 약간 닫아져요 그때 앞으로 꺼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야 돼요 펼치세요 그때 오른손을 다시 꺼내셔서 중지는 탱 쪽으로 검지는 칼등 쪽으로 넣어주시고 챗플릿 3바퀴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젠로러버 한 다음에 검지를 탱 쪽에 넣고 왼손에 검지를 탱 쪽에 넣고 그 바이트 핸들을 그 중지를 바이트 핸들 이거 칼날 칼, 칼날 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등이 미어 보이게 손목을 꺾어 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손을 출현시켜서 꺼내서 중지를 탱 쪽으로, 검지는 칼등 쪽으로 두시고, 채플린세 바퀴. 자, 대충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젠로로버한 다음에 검지를 탱 쪽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지는, 왼손의 중지는 바이트 핸들 칼날 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냥 내려요. 내리시고, 그손등 위로 보이게 꺾으시고 그리고 펼쳐주세요. 약간 발리성을 세이프 핸들 쪽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오른손의 중지를 탱 쪽으로 넣고 검지는 칼날 쪽, 아, 칼등 날칼 쪽으로. 그리고 채플린 세바퀴. 이게 선나이스 트랜스퍼 라는 기술입니다. 이걸로 강제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급 기술은 중급기술 강조는 이걸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선라이스 트랜스퍼를. 물론 나중에 제가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거나 뭐 빼먹은 게 있다는 걸 깨달으면 새로 더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중급기술은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고급기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걸로 강제를 마쳐보도록 할게요.